이람들어도은 G T 일밤든 시민들이 무엇을 하든 방해를 할겁니다 아니 저거 뭐야 에잇 나와 인마나납부사아 같으려고 먼저 신경가스를 준비하고요 여기다 던져줄게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소화기를 척척착 추가로 r c B 물대포발사 아니 이게 누구야 지미! 저희 아들이 자전거 타고 있군요 아이 야잇 이 들었. 지금 제 눈앞에는 아주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다비 가아지랑 산책을 해? 목줄을 하고 다녀야지 임마, 어? 목줄, 그래 임마 어, 지금 뭔가 좋지 않은 곳에 맞았군요 그럼 여기로 바꿔 강아지로 변신 자, 이게 바로 산책입니다 훨씬 더 편안해졌죠? 하하, <웃음> <웃음> <웃음> 이 사람들 보소? 하하, 이거 나를 빼고 파티를 한다고? <웃음> <웃음> 넌 뭐야 임마 어딜, 어? 어딜 와 임마 어? 어리 나쁜 세라 같이니고 저기 멀리 비행기가 날고 있네요 여기 날치밭! 날치밭! 여기 이 사람 화장실을 기다리고 있군요 여기 선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에게 변비가 생겼어요 모르는 시민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군요 여기 안에 고기가 있단 말이지 빠이빠이 너희들은 밥을 먹을 수 없어 모르는 사람의 피서를 즐기고 있네요 아니? 아주 살판 났구만 이거 압수 얘도 압수 어울려 아이 사람을 압수했네? 아이 정말 어 뭐야 이 사람 어, 어라? 이쪽에 마이 마치스트가 있어요.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러고 있어봐.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렇다면, 노드롤러다 짜잔! 그러게, 평소에 말을 잘 들었어야지. 어? 지금 이분을 따라가 볼게요. 아니, 잔디를 관리하고 있어? 이 사람이 일을 똑바로 못하도록 사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됐어, 이분이 지금 화났죠? 제가 바란 결과에요.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의 신고가 아니라,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갈게요. 많이 화나셨구만. 어쨌거나 업무를 방했으니까 제 임무는 끝났어요. 저기 멀리 누군가 골프를 치고 있어요. 빵! 나이스 공이 없어졌죠? <웃음> <웃음> <웃음> 이쪽에 예술가분이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참을 수 없지 무작을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무작을 만들어서 여기에 놓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완성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배려의 손길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망치질을 하는구나 여기다가 움직이는 A번을 놓아드렸어요 망치란데 집중할 수 없겠죠 아니 여기서 과일을 팔아? 일단 이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려야 돼요 유해한 석유통 무해의 반대는 유해죠? 그니까 러 얘는 몸에 안 좋은거예요 이거를 과일에 풀어드립니다 음, 맛있다 아니 커피가 지금 너무 갈임마이딱부스러같으라고 뭐야 이거 누군가가 지금 교통사고에 당했어요 아니 괜찮으세요? 일단 일어나시죠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 차로 이 사람이 친거야? 일단은 이 차를 타고서 돌아갈게요 목적지 도착 자 이제 집에 가세요 타이어를 터트려버려!